자, 저번 시간에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자유로 지켜야 한다는 라 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말씀을 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독립과 반공 국가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저번 시간에 이승만의 그 한성 감옥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 시간 또 어, 한성 감옥을 이제... 감옥 어, 밖에서 서양 선교사들과 가족들과 조정에 있는 뭐 한교한주설대감이라든지 애국자들이 맹렬하게 이승만 구명활동을 벌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구명활동이 성과를 거두어서 천구, 1904년 8월 한성감옥에서 추록하게 됩니다 5년 7개월 만에 기나긴 수감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한성감옥의 그 지옥 같은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어, 한성감옥에서 정말 놀라운 그 우리가 지금 볼, 보고 이, 지금 봤던 독립정신의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책들과 또 어, 영한 사전을 어, 만드는 그런 최초의 시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미리 예견하고 예언하며 준비되었던 그 어, 건국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한성 감옥에서의 그 시간들이 아마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이승만이 어, 이제 감옥에서 추락하고 나고 나니까 이제 어, 너일 전쟁이 진행을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과 러시아군이 어, 맞들어서 싸우는데 그것이 어, 그건 바로 어떻냐면 어,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가 이 나라 조선을 어, 점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기면 일본이 이 나라를 점령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멸망은 누가 이기든지 간에 조선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너인 전쟁에서의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이 조선 정부는 이제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사를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미국한테 어, 우리의 그 우리나라를 독립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하는데 어, 그특사에 파견하기 위해서 그 이승만 이제 그그 민영한 대감이나 한규설 대감들이 그 애국자들이 어, 적극적으로 이승만을 어, 특사로 파견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선의 이 이승만만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을 어, 파견을 함, 하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정말 그 한성 감옥에서의 그 지옥 같은 신분, 그러니까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신분에서 갑자기 특급 외교관으로 신분이 갑자기 급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으로 파견이 되면서 이승만이 미국 가서 해그 해그 국무장관이랑 프랭클리 대로 루즈, 루즈베트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그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을 열심히 기울이지만 조선의 멸망은 거스를수 없는 시, 사건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젊은 이승만의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승만은 외교적 노력의 성과가 없고 끝나고 특사로 파견되었던 이승만은 결국 미국에 남아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지, 워, 조지 워스톤 대학이랑 그 다음에 하버드대 프린스턴 대학 박사과정을 어꼭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공부한 이세개 학교는 지금도 아주 유명한 미국의 아이비리그 이죠. 그래서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유명한 어 대학들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세계 최강 대국, 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을 배출하고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는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뭐 존 F 케네디나 오바마가 어, 출신이고 프린스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어, 이 나라 이 학교들이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도 이 승만 같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도시에 가도 어, 이런 이승만 박사의 그런 학위 학적을 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뭐이 조지 워스턴 대학 그 다음에 하버드, 하버드 석사, 그다음에 프리스턴 대학 박사를 거치는 학위 수여자들을 추적해 보니까 미국 최고 명문가들을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한 생이 보통 이걸 다 추력 박사까지 마치려면 보통 한 12년 정도 걸린다는데 이 모국으로 공부하는데도 12년 걸린다는데 이승만 박사는 이 과정을 5년 만에 마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영어 사전도 없고 영어도 이 모국 아닌 시절에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의 한 사람이 이렇게 5년 만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뭐 상당한 그 놀라운 기록이죠.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프린슨 스 대학교 국제법 박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동양 최초, 황인종 최초의, 아시아 최초의 세계 최초 명문 프린슨 스 대학교의 국적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그런 놀라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성환 박사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이 이셉션 작성에서이 그때 당시에 총장이 우드로 윌슨 지금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 총장이 있는데 어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윌슨 대통령 이 총장에게 이 등록금을 돌려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국제관계는게 강대국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강대국들 입맛대로 요일한 것이지만 모든 강대국 약소국이 동의하는 국제법이라는 라국제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의 형식의 논리에 따라서 불가한 것이 아니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국제법을 자기는 죽을 고생을 해서 학교에서 했으니까 나에게 올해 등록금을 돌려달라 그래서 약속 지식인의 뼈 있는 농담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어, 조립장에서 그렇게 농담을 했지만 어, 아시아인 항인종 동양인 최초의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표정은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게 됩니다 <웃음> 이승만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과 같은 거의 같은 시기에 태평양 건너편에는 조선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웃음> 이승만은 일기장에 이렇게 침통한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 공부했는데 막상 학위를 받고 내 조국은 더 이상 나의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아, 이렇게 노력한 이승만이 그 어. 그 논문을 보면 그래서 이 나라 건국 대통령을 많이 깎아내리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학위에 대해서 뭐 함량 미달이다, 유학 가서 성적도 형편없다, 표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연설 석상에서 한국학자의 논문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가 어 그 먼저 그 한번 평가를 보면 미국 측의 평가를 보면 일단 이승만 논문을 세계 최고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이게 사, 아, 출판했다는 게 있고 왜냐하면 이 논문이 굉장히 탁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책으로 발간되어서 널리 알려야 된다고 프린스턴 대학교 측은 판단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 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어, 처음은 미국은 중립, 국가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끼리 싸우는데 중립을 지켰던 미국의 무역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 공해상의 중립과 전쟁 상황의 중립국의 무역 문제에 관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에서 보면 닥튼, 닥터 튼닥 승만디의 연구에 의하면 이라고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이 식민지 지식인 이승만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학자의 논문을 연설석상에 인용하는 사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학자로서 우리 민족의 최고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논문을 평가하는 편하, 폄훼하는 자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평가 이평이 이 논문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어, 서울대학교 정혜석 교수가 어, 영어의 홍수 속 시절에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승만 수준의 영어로 된 논문을 쓴다는 것은 대단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영어 교육에 있어서 원시 시절에 가까웠던 그 시절에 이승, 이만한 논문을 쓴다는 것은 대단한 성취다. 우리나라 법학계가 이 정도 수준의 학문적 성취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는 한 세대 더 지난 다음에야 가능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스만 박사의 논문은 탁월한 논문이었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일절 삼일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도 임시정부라는 것을 세워야겠다는 백성들의 여망이 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취임하게 됩니다 그때가 대략 만 45세 전후 그때부터인데 그 이승만은 우리 민족에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자 훗날에 건국 대통령으로 정치지도자 최고 리더의 파란만장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우측에 보면 이게 상해에서 중국인으로 변장한 이승만의 그 복장을 보면 이때 엄청난 상금을 걸어놓고 일본 경찰들이 이승만을 잡기 위해서 그런 현상금을 걸어놓았던 상황에서 이렇게 변장을 하고 상해로 들어가서. 이게 좌측에 있는 이제 이 상해 교민단이 이제 베푸는 한양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으로 어, 대한민국 20 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 이 이승만은 독립 운동을 시작하는데 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잘 아는 모든 뭐 김전인 장군이나 뭐 그런 독립 운동가들의 대부분이 무장 투쟁을 무장을 해서 어, 전그 일본과 무기 전쟁으로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승만만 유일하게 독립운동 방법이 친미 외교론 외교로서 이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막 만주에서 만주를 파헤 총칼 들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승만과 김인성에 대해서 이 서로 나눠서 폄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그 부분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일성의 무장독립운동으로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동북항일연군에 가입하는데 이 동북항일연군은 그 일본에게 뺏긴 중국의 동북지역을 되찾고자 중화조국을 옹화하기 위해서 만든 동북항일연군 소속으로 김일성이 빨치산 투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말하면 중국을 위한 싸움이지 조선 독립을 위한 싸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빨치산에 같이 있었던 그 북한의 공, 북한의 공화군 영웅으로 칭송받는 최연라는 사람이 김일성의 빨치산 무장 투쟁 동기생인데, 이이 어, 사람의 바로 아들의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최룡애가 이 사람의 어, 부친이죠, 아들이죠. 그다음에 북한의 초등학교 때 읽었던 체연의 회상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빨치산 투쟁의 제목 그대로 회상의 그 내용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자랑삼아 하는데 만주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지 않으며 때를 지어 다니며 약탈, 살인 그리고 아편 장사까지 하고 다니던 패거리가 바로 이런 패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짓을 자랑삼아 항일 유격 투쟁이라고 하, 하고 우리가 국내에서 한 항일투쟁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남로당 출신이 남로당은 그래도 공산주의였지만 독립투쟁을 했지만 저 만주 빨치산 패는 그것은 도적질, 단독 강도질을 한 것이다 독립투쟁이 아니다라고 같은 공산주의자지만 남로당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요 그래서 김승팬은 이렇게 하여 무고한 사람들에게 돈을 강탈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며 불을 질렀던 것인 거죠 아무리 독립이 좋다고 해도 이렇게 강도질 하는 것까지는 독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어, 그게 무슨 독립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 북쪽의 기록을 중국 쪽의 기록을 봐도 북한에서 아이들에게 읽혔던 책을 봐도 같은 공산주의였던 남로당의 평가를 봐도 김일성이 무장 독립투쟁이 진정한 독립운동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이승만 이승만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에 이 독립군이 우리나라 독립군이 가장 강력했을 때 숫자가 3천에서 많이 잡아야 5천 명인데 이 3천 명이 1인당 총안자로도못 지던 그런 시절에 어, 맨주먹 붉은 피로 잃어버린 조국을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싸웠다는 거죠. 근데 일본군은 여기 보시면 막 어, 항공모와 뭐 전투기 그때만 해도 전선기에 일본 전 전성, 일본은 전선기에 700만 대군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국과 이 총안도로 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독립군과의 전쟁은 뭐 필요, 누가 봐도 뻔히 이게 승,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인 거죠. 그래서 어, 그렇지만 우리가 또잘 아는 우리 김자진 장군의 청산인 대첩.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승리는 뭐뭐 뭐 거의 일본군 일본군 사상자가 1,500명 가까운 놀라운 성과라고 하는데 근데 이그 이, 다음을 봐야 돼 우리가 그 다음의 역사가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간도에 이주했던 우리 민족의 집에 3,500개의 3500, 그그 집체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 그 조선인의 그러니까 독립, 독립군이 일본 사람 한 명을 죽으면 조선인 백성을 백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간도에서 우리 민족들을 학살하는 그래서 일본군들이 농담으로 농담 반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잔인하게 일본군 한 명이 독립군 한 명이 일본군 일본 사람 한명 죽이면 조선 백성 백 명을 죽이겠다는 그렇게 잔인하게 일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이 강간당하고 그다음에 시체를 불태워지고 집들이 다 불태워지는 그래서 공격연하게 일본이 그렇게 어 잔인하게 보복을 했다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도 과연 이게 무장투쟁으로만 이게 우리가 독립을 할수있었나 우리가 일본군 1 5 0 0명 죽이면 뭐하냐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민족이 뭐 10만 뭐 몇만 명이 죽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은 본인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주신다 그런데 독립이 되었을 때 무장투쟁한다고 우리 우리가 일본군 한명 죽이면 조선 백성 100명이 죽어나가는데 이런 우리 민족이 학살되고 멸절돼서 살아남아서 독립을 보지 못하면 이 동, 그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임지성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책무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 동족들을 살게 만들어서 생명을 유지해서 독립을 살아서 맛보도록 어,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외교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에 외교론이었는데 자, 외교 외교 중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승만은 친미 외교론을 펼쳤습니다. 왜 미국이냐? 세계 3대 군사 강국이었고 이었던 일본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하게 힘 있는 나라 다른 거죠. 유력이 힘 있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 구한말의 이 역사를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우리나라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유일한 강대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한말 조선의 역사는 강대국들의 영토 점령, 영토적 야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명확하게 보이는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하고 그 조선 정부가 힘이 없으니까 일본 편으로 붙었다 붙으니까. 일본이 은근히 우리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또 일본도 조선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고 일본, 중국 모두 한반도의 영토를 차지하려는 야심이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남쪽 항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오랜 수건이었기 때문에 이 조선 땅을 차지라고 하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둘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어, 강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는 모두 우리나라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저멀리 태평양에서 건너 있어 땅덩어리도 굉장히 넓고 자원도 많은 그런 나라죠. 그런데 뭐이 한국의 뭐 자원 자원도 없는 이 가난한 나라에 영토 욕심이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또 하나는 미국은 이승만이 원했던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독립운동 방책, 방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코리안, 코리아 완충지대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승만은 한성과목에서 그 있을 때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 만주 벌판으로 진격할 것이고 나중에 광활한 중국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할 것이다 일본이 조선, 만주, 중국을 차려 차지하고 마침내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과 한판 승부를 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논란 이야기를 이 1900년 한성 감옥에 있을 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면서 본인이 자신이 감옥에서 가졌던 생각이 맞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계속 팽창하면서 야욕이 있었고 마침내 어, 일본과 미국은 한판 승부를 불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주장은 그, 이건 거죠 이 재팬인 인사이드 아웃은 일본이 조선 만주 중국을 차, 차지하고 미국까지 치게 되면 일본 사람 때문에 중국 사람 어, 조선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다 이 엄청난 희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한국을 독립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독립되어서 일본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막아주면 중국 사람 죽지 않아도 되고 미국 사람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미국에 호소를 합니다. 빨리 한국을 독립시켜달라 미국을 막아, 막아주게 막아 되면 언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미국과 일본의 전쟁을 방지하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의 수많은 아들들의 생명을 잃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로 어, 강대국 미국 가서 계속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어, 1908년의 무렵에는 미일 협상과 미국과 일본이 아주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나라였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주, 저 대국 중국을 칠 거냐, 그리고 그 넘어서 태평양으로 우리를 칠 거냐, 얼마나 일본 사람이 우리한테 잘하는데. 일본사람 우리를 칠 거냐 미국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돈독한 세계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승만은 밀간의 관계를 어, 이런 기사를 그렸습니다 그 독립신보에 밀간의 관계를 정돈시킬 것은 부시 아니요 카렌조 믿는 바 20세기는 태평양 시대라 동서 양편에두 나라가 새로운, 새로 일어남에 각각 세력을 확장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붓대를 놀려 갖고, 외, 갖고 외, 외교문서에 서명하면서유화제술를 취하는데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붓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칼 들고 한판 싸워야 되는 숙명적인 관계다라고 이승만은 그 한상 감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을 가서도 이렇게 계속 미국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어, 오바마 대통령이 피보트 투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로의 복귀로 외치게 됩니다. 이제 아시아의 그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이익의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대변하는 거죠. 아시아는 이제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주는 지역이다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아시아로의 복귀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벌써 수십 년그백년 그 전에 이승한 박사는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간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태평양 시대라 태평양이 동시에 동서 양편에 각기 새로운 세력이 나면 태평양 동쪽 끝 미국 서쪽 끝에 일본 두 강대국이 서로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그이 미국 오십 주를 뭐안 가본도 없이 계속 한국을 독립시켜야지 미국이 어 전쟁이 이 미, 미국의 아들들이 죽지 않는다 이런 것을 계속 설파하지만 어. 그것에 미국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어, 독립에 미친 노인네, 어, 늙은 악당, 착한 일본과 미국과의 사회 좋은 관계를 이간질 시키는 악당,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나 이승만은 굴하지 않고 40년 동안 계속 그것을 계속 설파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 그러면서 이 이승만의 예언이 1931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주 사변이 일어나기 사,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 조선을 차지한 일본이 만주까지 징격하면서 어이 37년에 중일 전쟁이 터지고 중국 본토에 들어가 수십만 중국 민간인을 학살하는 창극을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 이제 39년 넘어가면서 세계 조짐이 세계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어마어마한 창극이라는데이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활동하다가 어 이제 뉴욕으로 모든 것을 이 시대 징조를 보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뉴욕으로 워싱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만주사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41년 6월에 뉴욕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지식인들이 이 책을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서로가 지식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독거감을 쓰고 서로 논, 서로 평가하고 논, 논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벌리면서 가장 이승만이 가장 좋아하는 독구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펄 펄벅 역사의 그 작가 우리가 잘 아는 대지를 어 작가를 책을 만드는 이 사람의 서평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이이 장면은 이제 대지로서대지를 책을 내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이펄 역사 펄그 작가가 펄범이 작가가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 이저텔 텔리파잉 프릭, 라고 이것은 무선책이다. 이 책은 무섭고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책이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해서 썼기 때문에 이것을 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편 인사이드 아웃의 일장은 당시에 쓰여진 일본 종교에 관한 가장 탁월한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영적으로 본 거죠. 이스만은 세상을 영적으로 보면서 인간 심성 밑바닥 인간 신성 밑바닥에 있는 종교성에 대해서 눈에 보이냐는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종교, 종교성과 종교 영성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의 근본이 된다는 통찰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 일본인의 종교는 어떻게 분석했냐면 일본인은 천황을 유인신으로 섬기는고 그 천황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그 사람도 귀신이 일종의 신이 된다고 믿는 그런 종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문화가 사무라이 문화이고 죽이고 전쟁하는 문화인데 천황이율신이고그율신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나도 신이나, 신이 된다는 잘못된 종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일본은 전쟁을 잃힐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 것이죠. 귀신한 용어를 사용하면 전쟁 귀신, 뭐 살인 귀신으로 사로잡힌 일본인들은 전쟁을 터트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일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책 중간 부분에 보면 어, 그러면 전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냐 가, 가까운 장래 일본은 시베레로 진격하거나 아니면 태평양으로 가로질러 미국을 기습할 것이다. 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래스카나 하와이에도 공격 대상이 될수 있다. 그러면서 이책맨 마지막, 마지막에 그러면서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들이 어, 침략자 일본을 폐망시켜 그들이 살던 섬에 도로 집어넣을 것이다. 세계는 평화를 되찾게 된다. 그리고 한국은 전세계 자유국가들과 어깨를 나누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시 한번 고요 아침의 나라 더 랜드 오브 컴고요 나라로 세계 열강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이기고 한국은 독립된다는 우리의 염원을 담은 명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941년 12월 7일 날 진주만 공습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이승만의 외교적인 업적은 하나둘씩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어, 보면 어,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 인근에 서, 일본인 소개를 하는 신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방 서부 방위세령부의 포고, 포고문이 이 강제 이송의 시작을 알리는 어,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삶의 터전을 모두 빼앗기고 미국 중서부의 황량한 오지로 설치된 강제 수용소에 강류된 왜냐하면 적성 국가로 판명된 자들은 이런 어, 수용소로 강제로 이송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면서 이어 어떻게 보면 이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적성국가 외국인 명단에서 한국인들이 면제부가 면제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던 일본 사람 12만 명이 저기 보시는저 사막에 수용이 되게 되는 거죠. 강제로 수용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미국의 정책은 일본과 한국을 분리하지 않았는데 한국을 어, 별개의 국가로 취급하며 결국 한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중대한 역사적인 첫 걸음이 이 바로 이런 그 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스만 박사의 노력으로 된 것이죠.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출간하면서 그 미국의 모든 정부와 관료들, 군인들 이 책을 서로 보려고 막 보고 그것을 탐독하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한국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그 지식인들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이렇게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별개의 국가로 취급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했던 바로 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 행정명령을 보면 9066이라고 해서 2차 대전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프랑, 프랭크리 누즈베트에 의해서 1942년 2월 19일부로 서명되고 발효된 행정명령인데 모든 일본계 미국인들을 현 거주지에서 지정된 수용소로 이송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 수행에 장애가 되고 위해를 갈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다 이런 수용소로 어, 배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그 이런 범죄에 드는 사람들은 뭐 부모와 어, 자식들 간에도 떨어지고, 그니까 부부간도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그런 가족들의 이상이 헤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면서 어, 어, 이승만은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공장을 피땀흘려 일하는 노동자에게 만구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로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들만 말로만 들어보면 엄청나게 어, 엄청난 그 내용들이인 것이죠. 이이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세계적인으로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그린 작품인데. 어, 그 유명한 반미 그림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공산당원인데 이이 그림의 이름은 뭐냐면 학살입니다. 그러니까 비무장인 군인 음, 무장한 군인이 비무장한 여인과 아이들을 마구마구 마구 죽이는 그림인데 이 제목이 학살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한국에서의 학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한국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는 잊지도 않은 사실을 근거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근데 피카소는 이렇게 세계적인 유명한 반미 그림을 그린 이유는 그는 죽을 때까지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미를 했던 거죠. 이 해리 넥스터 화이트라는 사람은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국제단체를 만든 실무주역의 자였는데 미국의 기밀을 소련에게 스스로 넘겼던 자발적인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미국의 고위관료였던 엘저히스라고 그가 실무로 만든 단체가 국제연합의 바로 유엔인데 미국의 기밀을 소련에게 넘긴 자발적인 간첩. 그러니까 이 모두가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간첩. 이 공산화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공산주의자였고 공산주의를 위한 자발적 간첩이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열광했고 특히 지식인들이 공산주의 혁명에 갈채를 보르고 있을 때 1917년 혁명이라고 불과 열흘 만에 공산주의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 세계 인류 최초의 방공연설을 한그 공산주의는 멸망을 한다라는 음, 했던 사람이 식민지 조선에 독립투사였던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인간에게는 자유롭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 인간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본성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고귀한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인류 최초의 반공연설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북한 정권이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신년사로 얘기하는 게 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당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고 당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자라는 그런 구호로 매년 1월 1일 신년에 이렇게 어 북한 정권이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나의 자유는 없고 오로지 당이 생각하는 대로 그 다음에 당이 결정하는 대로 당이 행동하는 대로 이것을 행동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곳이 공산주의다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승만의 통찰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019년 1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 나라 건국 대통령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거의 매일 우리는 지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어, 그탈북자들이 북한에 살다가 남해에 사니까 뭐가 제일 좋냐고 물어보면 바로 90% 이상이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그 자유 중에 뭐가 제일 좋냐 물어보면 돈을 내 마음대로 찾을 수 있는, 그 자유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서 막내 돈을 찾는데 어, 북한에서는 당 간부에게 돈을 바쳐야 그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몸까지 팔아서 돈을 찾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 공산주의의 현 시, 시절인 거죠. 북한의 실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실체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이승만 이승만은 반공의 당해성을 얘기합니다. 해방 주크의 혼란한 국내 상황과 해방 후 해방 후 공산 세력의 파괴 공작 사례들이 계속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을 위한 이승만의 대응은 반공 노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 공간에 제일 먼저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서 대체한 세력이 바로 조선 공산주의자들이었는데 일자에 투옥되었던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석방되고 또한 일제의 극심한 탄압으로 지하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이 즉각 학, 어,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데 당시 공산주의의 목표는 조선공산당의 재건과 함께 공산,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인민정권 수립투쟁으로 집약이 되는데 이것이 뭐 서울파의 정백, 이영가 하요외의 이승엽, 조동우, 상해파의 서중석 등이 주축이 돼서 8리로밤 서울 종로구 장안빌딩에서 조선공동당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를 장안파공산당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의 공식적인 재건은 박헌영의 주도로 콤그룹과 하요의 핵심 인사들로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안파를 와해시키고 1945년 9월 11일 8월 태제를당 강령으로 삼고 공식적으로 조선공산당을 출범, 출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공산당의 강령에서는 프로레타리아의 독재를 통하여 조선 노동계급을 완전히 해방함으로써 착취와 억박이 없고 계급 없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최우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공산주의라도 국내파 공산주의자와 또 소련파 또그 자주파 공산주의자들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은 결국에 남아 있는 그 파는 소련에서 밀어주는 소련 공산당이 우리나라 그 북한을 장악하게 되고 남한에도 그런 인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이 공산 자에게 세력들이 파괴 공작을 일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뭐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국대안 반대 사건, 9월 총파업 사건, 대구 폭동, 그다음에 27 폭동 사건, 제주 4.3 폭동 사건, 50 단독 선거 반대 투쟁 예. 네. 여수 주둔군 반란 사건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그자익 세력들의 어, 이 공작, 공작 그 파괴 공작 사례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그 사삼 사건 폭동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어, 우리나라 민주화라고 막 우기, 우기고 그러, 그러고 대구 폭동 이런 것들 뭐 또한 모두 모두가 여기에 다자익들의 연류가 돼 있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어뭐지리산 등에서 무장유격투쟁을 전개하고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등 반민족적 행위를 자행했던 그런 사건들이 바로 이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948년에 국간보안법을 어이 계기로 국간보안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로당 국회 프라치 사건 등이 발생하고 남로당 야산대를 조직하여 지리산, 태백산 등의 전국에 걸쳐 유격활동을 전개하고 북한은 48년 11월부터 1950년 3월까지 10회에 걸쳐 약 2,400여 명의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살인, 파괴, 약탈 행위를 자행하고 이로 인한 양민 만 100명이 학살된 바가 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을 위한 이승만의 대응은 반공 노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자행 및 북한 공산 세력의 집요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반, 반대 투쟁을 극복하고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그 되죠. 그러면서 공산 세력의 폭동을 인한 사회 혼란과 안보 위협을 치한 질서 유지 및 사회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형법보다도 먼저 국가보안법을 먼저 제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 발생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17년 이후 최초로 역사혁명이 성공하면서 70년 동안 전 세계 절반 정도의 국가가 공산주의 노선을 채택하였고 어, 시험했고 1990년대에 들어서 공산주의의 존중국인 소련을비롯한 거의 대부분 국가가 몰락의 길을 걷는 역사적 사실에 공산주의라는 정치의 의료기가 전 인류에 대한 사기였으며 허구적 정치 이념이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 주었다라고 보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 한반도를 위시해서 중국, 러시아, 뭐이 소련을 위시해서 모든 그 대륙들이 공산주의가 안된 주변국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주변국들은 다 공산주의였거든요. 그만큼 그런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은 어, 공산주에서 의 지켜냈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크나큰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이념인 자유시장 경제 원리와 자유민주의 주 노선을 유지 발전시키려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기본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사안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반공을 수구꼴통이라고 반통일 반평화적인 양 매도하는 것이냐 말로 바로 반평화적이며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문명적 반이성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만약 이승만 이 대통령이 공산세력의 파괴공작 등 폭력공세의 방공과 국가보안법을 대체하지 않았다면 6.25 남침전쟁 전에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사는 공산주의와 싸움에서 우리 체제를 지켜낸 방공투쟁사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반공노선이 아니었으면 건국 당시 세계 최빈국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2위권의 강국으로 우뚝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한과 종국 자익 세력들이 인류민문사와 한국현대사를 호도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정권과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있지만 이는 한반도에 공산정권을 수립하려는 대한민국 체제 부정 및 파괴 활동의 일환임을 지적하며 다시 한번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애국지정을 떠올려볼수 있는 것입니다. 1923년 공산주의가 멸망한다고 예언했는데 그런데 임시정부가 자꾸 어이 공산주의자들이 끼어들기 시작하고 그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1903년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공산당의 당구당 공산당이라는 것이 어 정당한가라는 어 부당한가라는 정 제목으로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아까 다섯 가지로 어 이유로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것을 논문을 써 g i v 재산을 나누면 근로의 의욕이 꺾이고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지고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하고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만 당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당부당에 대한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는 반공해야 한다 그래서 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1989년 우리 소련의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련을 해체하면서 기술 발전이 안 돼서 공산주의가 망했다 이, 이것이 이 바로 고르바초프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놀랍게 기술이 발전했는데 우리 공산주의 소련은 기술 발전이 너무나도 정체되어 있다 기술 발전이 안 돼서 공산주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공산주의의 종주국 최고 지도자들이 마치 공산주의의 유언 같은 찬식이 어, 바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승만이 칠0 년을 앞을 내다본 위대한 역사의 예언자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정확하게 뚫어보고 역사의 흐름을 앞서가신 분입니다. 이승만만큼 앞서가 어, 미국은 이승만만큼 앞서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승, 결국 이승만에게는 기다려야 하는 형벌이 내리게 되는 거죠. 미국의 정책은 침공이었습니다. 자본주의 미국과 공산주의 소련이 동맹을 맺는 거죠. 왜냐면 이두 나라가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게 독일 히틀러를 물리치려면 미국과 소련이 힘을 합쳐야 됐거든. 그래서 피로 맺어진 혈맹의 동지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이게 읽고 그 시대 전 세계적으로 이 친공이 이 공산주의가 확산되면서 이 친공 노선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전체건 1917년부터 48년까지 반공이 아니라 신공이었다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한국 정치가 중에서 너무나 위대한 분이다 어, 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반공을 부르지, 부르지 않았으면 미국도 아마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물론 뭐 그런 예언들을 한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미, 이승만이 미국과 이 반공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내었던 것이 바로 어,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러나 그, 그때만 해도 이 이승만한테는 미국은 엄청난 이 우리가 독립하면서 이제 국가를 정부를 수립할 때 이승만한테 이승만이 이 하지 대통령 하지 장군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한국 정치가 중에서 너무나 위대한 분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가 유일하게 위대한 분이라고까지 말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승만이 이렇게 높게 평가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단서를 하나 답니다. 그 위대한 이승만이 공산주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그는 새로 수립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승만을 감옥에 투옥은 못하지만 자택에서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미국이 이승만을 압박하고 어, 그만큼 미국이 친공에 열렬하게 했던 자들인 거죠. 그러면서 또 남로당이 막 전위장단들이 있으면서 막 이승만을 암살하고 총소교도 하고 자택에 폭탄을 설치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폭탄이 안 터집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을 보면 하나님 은혜로 이승만을 살리게 된 거고 또 일반적인 용어로 보면 하늘의 도우심으로 알릴 수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 언론들은 어 이승만을 어 전쟁광수구꼴통 극우세력 이런 식으로 주원고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룬 건국은 번영은 100년에 걸친 전체주의와 투쟁 결과였다. 우리 민족의 독립은 일본 군국주의자라는 전체주의 극복을 가능했고 대한민국의 탄생과 존속은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를 막아냄으로써 가능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공산주의의 변연적인 잔재인 김일성, 김정일, 어,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개인 숭배적 전체주의와 맞서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통일에는 민족 국가의 완성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민족의 절반을 상상하기조차 힘든 반문명적 상태에 남겨두게 된 것은 북한 전체주의와의 투쟁에서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쌓아온 전체주의와 투쟁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확립과 성숙을 향한 과정이었고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적으로 빛나는 성공 사례이자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혁명적 출발은 바로 건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민주주의는 언제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는 잊혀졌고 왜곡되어 있으며 흔히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말하면 너나 없이 우리가 잘 아는 4.19, 5.18 혹은 60 사건을 말하는 수준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 정치도 어, 격변이 우리 민주주의 성숙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도 분명하지만 다시 재조명해보면 그런 정치적 격변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다른 시대로 비약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사의 민주주의 혁명은 이미 1948년 건국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공으로 이 나라를 완성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새로운 독립국가를 건설을 넘어 실로 혁명적 민주주의 체제의 출발이었던 특히 건국의 만든 자유민주체제는 민족사회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었고 어, 사회경제적 기반조차 없던 나라가 도입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였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수백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갖는 서구 유럽과도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의 전면적 민주제도의 시작이었고 미국도 흑인에 대한 실질적 투표는 1965년 전후에 주어지고 스위스조차 여성 투표권은 1971년에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높은 문맹률과 낮은 경제 수준 그리고 대륙으로부터 덮쳐오는 공산주의 침략과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보통 선거권에 따른 정기적 선거가 끊이지 않았고 48년 제한선거를 필두로 유교를 한달 앞둔 50년 총선 유교전쟁 중에 52년 대선 및 총선과 지방자치선거 그리고 54년 총선과 50년 대선 등 일련의 선거 역사를 보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권재민에 따른 민주주의만은 실패하지 않겠다는 집착과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국의 첫걸음을 내딛은 우리 민주혁명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결코 흉내내기조차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민주의를 내걸고 함께 출발했던 북한은 지금까지도 민주주의는 커녕 반문명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현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어, 트루먼 독트린을 이 미국에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승만의 그런 어 방공연설과 또 그런 방공의 노선에 대해서 어 하면서 이 트루먼 독트린이 어 1947년 3월에 미국 대통령 헤 헬슨 트루먼이 의해서 선언한 미국 외교 정책의 어 원칙인데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며 소수의 정부 지배를 거부하는 의사를 가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하여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어,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와 터키의 반공 정부에 미국 군사적, 경제적으로 원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반공 어, 그 훌륭한 대통령으로 반공으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어, 인식하게 되는 그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제 이러면서 이제 미국 정책이 침공해서 반공으로 바뀌면서 이승만에 대한 미국의 태도도 정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승만 노선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은 반공 정권으로 수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승만이, 미국이 이승만을 지원해서 대한민국은 반공국가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미국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한 공산주의 국가로 가지 않을 수 있고 미국은 감사해야 할 것이고, 어, 이러한 위대한 대통령 우리는 민족은 우리 민족은 독재자라고 한 독재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만 그렇게 안타까운 거죠. 어, 우리가 근구 대통령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는 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승만을 다시 공부, 연구해서 나라의 기틀을 올바르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 전 세계적으로 반공을 외쳤던 이승만을 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